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엄마와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아빠가 전화를 했다.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시거나, 마시는데, 마시면서, 마시지만, 어울리는 표현은, 마시는데, 예요. 마시는 데는 앞의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이거나 또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엄마와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빠가 전화를 했다. 언니,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코트를 가져가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정답은 추울 텐데예요. 일텐데는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추워요. 코트를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예요.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하든지예요. 이 하든지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나열된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음, 의문사하고 같이 쓰일 때의 등대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 이것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해가 뜨는 것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보려고예요. 려고는 목적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왜 일어났어요? 일어난 목적은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50% 할인이라고 해서 샀더니 품질이 형편없네. 음.. 이다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싼게 비지 떡 이라는 말은 가격이 저렴한 게 품, 품질이 나쁘다, 좋지 않다 라는 뜻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50% 할인이라고 해서 샀더니 품질이 형편없네. 싼게 비지떡이다. 아플 때 비타민을 먹으면 회복을 방해하기도 해.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오히려예요. 오히려는 내가 생각한 것,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플 때 비타민을 먹으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기도 해. 비타민을 먹으면 어, 회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반대로 회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럴 때 오히려 를사용해야 아까부터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걷기만 하면 걸어봐도 걸어도 걸으나 마나 무엇일까요? 정답은 걷기만 하면 이에요 걸을 때마다 는 걷는 행동을 할 때마다 걷기만 하면도 걷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아까부터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아까부터 걷기만 하면 무릎이 아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과일을 먹었지만 먹으나 많아였다. 먹을 것 같았다. 먹을 리가 없다. 먹는 모양이다. 먹어도 소용없다. 먹으나 많아였다는 무엇과 비슷한 뜻일까요? 정답은 4번. 먹어도 소용없다예요. 하도 배가 고파서 과일을 먹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파요. 먹으나 많아였다 하도 배가 고파서 과일을 먹었지만 먹어도 소용없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에요. 끝!